안녕 아저씨. 일단 두들로 맞을 준비. 어? 뭐야? 어? 홀. 으야으야 <목소리를> 자, 오늘도 인페르낙스를 할건데 이번에는 좀 공략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을 할게요 클래식으로 하는데 저는 바로 무적 갈겁니다 어차피 코드 사용해서 무적으로 갈거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순수 선으로 가볼게요 완전 극선 마마매야. 날 죽여줘 도와줘야지. 자, 여기에서 도와주면은 얘가 막 아파하면서 괴물로 변하지만, 으아, 진짜 개징그럽네. 하지만, 아, 아, 아, 어... 하지만 저의 선행을 이 남자의 와이프가 봅니다 그 나중에 영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잡았고 아까 그냥 처치하게 했으면 이런 보스전도 안 겪고 그냥 개고생을 안했겠지만 나중에 극선을 위해서 집집했 죽었겠지 아니 난 부족해 확인 사살은 확실하게 극선을 위해서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게임 위저드로 코드 목록을 보고 왓? 잠깐만 야 무적코드가 없는데? 무적코드 없어 여기서도 그냥 해금하면 되지 뭐 닌피우스랑 세피노트 야, 무한 점프보다는 제트팩이 더전 좋아서 제트팩으로 갈게요 무적 맞지? 한대 맞아보자 와 야, 걍 관통이네 애들이 날 건드릴 수조차 없네 어차피 우리는 다른 루트 보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막 컨트롤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고 으 이야... 이거 퀘스트 받는것도 일이다 야... 언제 다 받냐 이 퀘스트를 받는 것만으로도 악성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퀘스트도 잘 받아야돼요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면 이런 기사들의 퀘스트도 다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진짜 어정쩡하게 1회차를 끝내버려가지고 못 받았었으니까 퀘스트를 상자에 구호금을 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아 때리고 싶다 상자 열고 싶다 퀘스트 다 받아야 돼. 아래쪽에 지금 남편이 아프다. 퀘스트 받고, 가장 더 내용은 어둠에 도와줘. 이... 이... 퀘스트도 아직 제대로 깬 적이 없고. <목소리> 안녕 친구, 딱 떼... 잘 가고. 이제 부상하는게 돌아가서 명성을 올리면 되겠죠. <목소리> 다섯 개의 봉인... 여기서 좀 경험치 녹아다 좀 하고 갈까? 캐시브 얻었고 싸대기! 자 여기 지금 사이비 막사에 도착을 했죠 전 지금 극선으로 갈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쁜놈들이라는걸 이제 초반엔 몰라요 초반에 모르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이단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의외로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기 때문에 얘네도 착한 애들인가? 서로서로 서로 사이좋게 하면 좋지라고 이제 좋게 가려다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향으로 가진다 그거를 잘 염두를 해두고 놈들의 귀중한 책을 파괴해버립시다 해서 얘를 받으면은 아마 악성향으로 가질겁니다 퀘스를 받지 말고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죽거나 사라지면이라는 선택지를 넌지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싸우지는 말고 꺼지세요. 이게 선택지가 은근히 얘네가 별로 안 나쁘게 보이게 연출을 해놔. 한잔 합시다. 이렇게 <웃음> 누가 봐도 나쁜 놈이면은 쫓아낼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은 또 외모만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한잔 하자고 하는데 쫓아내기도 좀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극선으로 저희는 루트를 가야되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기로. 내가 꺼지라고 했지! 진정하시오 알았어 갈테니까 일단 두고 보자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쭈글 이렇게 가이 자식이 미쳤나?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니까 뭐가 선인지 약간 애매해 하다보면 이, 이게 선이 맞나? 이러면서 드디어 아무 방해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 주고 치유를 살수 있지만 전 치유 안 사겠습니다 지금 돈 열심히 모아야 돼요 치유 아무 의미 없죠 무적인 저에겐 안 사요 기껏 내가 연구어? 할수 있게 도와줬구만 돈 내고 살아네 우리 게임 같은 경 은혜도 모르고 여기에서 텔레포트 스킬 팔죠 초필수 이거는 배워야죠 스피드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상인이 안녕하시오 한잔 하실? 하다가 머가리가 뭐 깨지죠? 아 저희가 아까 내쫓았던 방랑자들 이단자들이 여기와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젖어주고 무적 아니었어도 지금 한대도 안맞았거든요? 애들이 무기 휘두르는걸 좀 많이 망설이네요 역시 악은 나였던건가 자!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어떤 남자를 구해주려고 했다가 이제 보스전을 치렀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마을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걸 목격하고 도망갔던 여자가 있죠 어떻게 반응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펠 해안가에서 남편을 돕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이 바, 변했을 땐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편을 사로잡은 악마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영혼이 계속 맴돌고 있죠 남편의 영혼을 해방하고 우페를 보호하려면 악마를 영원히 물리쳐야 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오, <웃음> yes 베베! 카츠키의 마법사 알란을 찾아가세요. 파이몬의 악마가 있는 세계를 정화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카츠키의 마법사 알란. 와, 이게 루트가 진짜 내 선택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요. 개쩐다니까. 아, 일단 이집 먼저 들어가고. 여기에서 얘기하죠 댐은 아르코스의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을 보호하고 방앗간을 돌아가게 해주죠 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쪽 아르코스 댐이 있어 거기서 파괴해 주실래요? 자 여기 있잖아요 댐은 혈액과 같다 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돼. 해서 극선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죽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둘,셋 예스 yes, 베베퀘스트를 <웃음> 완료했고 이즈 이즈 이제 밤이 됐습니다자 1회차 때 진행을 못했던? 저 몬스터와 대화하기 지금도 여전히 대화를 할수 있는 스킬이 없고 밤에만 안 지나치면은 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잠을 자줍니다 지금 시간 왜곡이라는 스킬이 없어서 시간을 바꾸려면은 여기에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각 마을에 있는 이 성의 기사들한테 퀘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제 친구 월프레드가 여기에서 동쪽으로 순찰을 갔는데 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나 걱정입니다 찾아주고 물약을 하나 챙겨야 돼요? 선행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지만 아직 제가 명성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퀘스트를 안주는 모습이고 퀘스트 깨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 쓰러져 있죠? 월프레드에게 물약을 가져다주기 주고. 소야. 자, 이게 진짜 엄청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마을 사람의 말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 폭풍이 몰아칠 때, 바다에 있었을 때, 성을 봤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제 2시간을 날렸는데, 자, 일단 확인했고, 일 오른쪽 한번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스킬을 얻어와야 돼요, 지금. 빨리 딴데 가자. 마을로 가서 퀘스트 완료하고, 명성을 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퀘스트를 한번 받아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퀘스트 준다. 자, 자, 이 친구는 이제 다르소프에 있는 미남에게서 코드를 얻으라고 하죠. 그 잘생긴 놈이 누군지는 말안 해도 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겁나게 쳐맞고 있죠? 어게 아, 몰라나 어만 꼴 보기 싫으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나가면 안 되겠죠? 아니 이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크게 바뀔 수 있어서 아우! 함부로 행동을 못하겠어! 이거 나가면은 얘 죽을 수도 있잖아 아무는 진실의 책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줍시다 감시탑의 그 배정을 받고 여기 이교도인 얘가 아까 제가 포션으로 살려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에요 붉은 수염을 갖고 있던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단을 했고 진실의 책 얘기하면은 여길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간부와 얘기를 할수 있는데 로버트 교주님께서 힘이 담긴 책을 가져오셨으니 이제 세상은 우리 것입니다 라는 단서를 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경비원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음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로버트란 자의 정보를 모아야겠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해서 명성을 올렸고요 이제 왼쪽으로 쭉 가서 스킬을 얻어야 돼요 아, 길이 워낙 헷갈려가지고. 일단 여기 들어가서, 온 김에, 던전 다 처리하고 갑시다. 지나가는 김에, 후대천왕 조지고 갈게요. 드디어 번개 스킬. 번개 스킬을 먼저 얻고 저기를 갔었어야 됐는데. 하! <웃음> 파친! <웃음> <웃음> <웃음> 한 번에 깨기! 보스 갖고와 지하에 보스가 있으니까 조져달라고 부탁하죠 정말 책임감이 없어요 옳지 잘가 하나자 이제 패시브 내려찍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죠 패시브 스킬은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 내리쳐라 폭풍! 어떨결에 뒤에 있는 해골도 죽어버렸네 유감 여기에서 2단점프 얻을 수 있죠? 2단점프라기보단 위로공격이지만 어! 여기 세이브가 없어! 아 이게 캐주얼모드가 아니라 일반이어가지고 세이브가 없구나 캐주얼은 던전에 세이브가 하나씩 꼭 있거든요? 와 이런 난이도가 엄청 오르는데 많이 어렵네 게임이 뭐야 나 벽을 뚫었는데요 방금 얘가 보스중에서는 제일 만만했다 세번째 보스 이제 위로 점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가도 돼이 친구는 이제 엘릭서 갖고 오라고 하죠 엘릭서는 근데 왼쪽 계곡으로 가야되고 나중에 가고 어? 뭐야 얘 갑자기 이상한 말해요 악마의 자네 앞에서 서렉트로스 시말론 이니미쿠스라고 말하셔야합니다 나 이거 처음보는 퀘스트인데? 아그 남편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던 그 사람의 퀘스트구나 아맨 처음에 퀘스트가 이렇게 연계가 된거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본거군요 제가 1회차 때는 남편 그냥 바로 대가리 뿌려쳐가지고 퀘스트가 진행이 안됐었는데 아, 아 이게 이렇게 네. 생겼구나 오. 오 이제 극선으로 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것 같고요 여기서도 퀘스트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퀘스트입니다 동쪽에 카츠카산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있습니다 그집에 끔찍한 해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저까지 찾아올까 무서워 죽겠어요 해골을 물리쳐 주시겠어요? 네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퀘스트 그리고 여기에도 성이 있고 기사들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합시다 아직 이 명성으로는 안되나봐요 까탈스럽네? 죽일까? 까마귀가 없으면 내가 한다 원래 까마귀를 이용해서 레버를 움직이지만 저는 제트팩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버려진 지하창고죠 자 해골을 만나러 갑시다 여기서 해골이 되게 낯선 인간이로군 요즘은 발길이 뜸하던데 말이요 이 누추한 집까지 무슨 일로 뭐? 날 죽이려고? 별소리를다듣겠구려난 남을 해치지 않아 부디 살려주지 않겠소 살려줘 이렇게 되게 비굴하고 되게 착하게 나와요 <웃음> 근데 여기서 살려준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이 후폭풍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바로 머가리를 깨줍시다 와 대박 와 뭐야? 오야 바로 보스전이야 저친구는 살인을 하지 않지만 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구나 집이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피해서 뭐 어차피 난 무적이어서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쨌든 파란 해골을 죽였고 저 덩치랑 싸울 줄 알았는데 그건 좀 나중일인가? 일단 마을에 먼저 돌아가지 말고 여기까지 온 김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에도 지금 암호 몰라서 못 들어가요 이 암호를 나중에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면다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대쉬 마지막 패시브 스킬 싸대기 자, 가족의 마을로 빠르게 돌아가서 해고를 의뢰했던 여성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히 있네요? 공장님, 끔찍한 괴물은 죽었나요? 감사해요. 저와 가족들이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 안되지만 그 말을 모아뒀으니 받아주세요 이게 다야? 생각보다 별게 없네 이 성에서 캐스트 못 받은 애들 좀 받아봅시다 캐스트 줘요! 주민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더쳐 도와야 돼 이씨 강도들을 마지막으로 본 곳은 베일샤이어 다리 근처입니다 이거 이거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있었네 베일샤이어 다리 여기를 밤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애들이 보일겁니다 해치지 마시오 가진걸 전부 내놓고 가라 싫은데 아 공장님 거기 계셨군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그만 100개를 드리죠 어떤가요? 그냥 보내줘요 미쳤어? 내가 이때까지 극선은 루트 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머가리! 뭐 건방지에 군것을 후회하게 될거다 응한 대. 세대나 버티다니 강한 녀석이었군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낡은 물레방을 고정 가게를 열려고 왔는데 나중에 낮에 오자면 서물내리게 해요. 언제 다루서포로 돌아갑시다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는 말은 얘한테 퀘스트를 완료하고 오란 얘기입니다와드를보내 지역을 재건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계곡을 갈 차례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돈도 되게 많이 보... 뭐야 얘 블레인공장님 다루서포 대성당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당에 와주십시오 아 이제 이거네 응 안가 위에 먼저 갑시다 대성장 나중에 갈게요 너희들한텐 급한 일이지만 나에겐 아니란다 왜냐면 내가 갈 때까지 진행이 안될거거든 난 알고 있어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파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로 가면은 이 친구가 엘릭서를 파는데 이 엘릭서를 사들고 나중에 저 위쪽 마을로 가면 되지만 일단 여기부터 볼일을 다 끝내고 갑시다 여기에도 있어요 암호가 필요한 장소가 총 3곳이고 한 곳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명성을 올려서 다른 성에 있는 병사한테 퀘스트를 받아야겠죠? 자! 파란 해골을 죽이고 난 이후의 결과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럴수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꽤 의외인데 지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커다란 해골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맞아봐야되겠는데요 그냥 그대로 간걸지도 아 까마귀를 안배워서 이벤트가 안나타는걸지도 야 그거 엄청 일리있단 말이다 지금 까마귀 배우고 다시올게요 아 이게 역시나 진행루트를 이렇게 무시하면은 이런일이 벌어지는군요 야 그러면은 그냥 다른것도 다 해야되겠는데? 다른 스킬들도 다 배워야되는거 아니야 다른것도 다 배우자 여긴 뭐지 근데? 누구세요? 모든 마을을 깡그리 태워 없애 주십시오.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엥? 왜 이런 놈이 있죠? 절대 안 돼. 이런 무도한 자연의 분노를 보아라! 엥? 엥? 갑자기? 오오... 이런 애가 있네? 머리를 때려야 데미지를 입힐 수있거잘 가고 패턴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걸로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바로 끝냈고 괴물 처치하기 300원 자, 아, 이제 카덴토 정상으로 가서 까마귀를 배운 상태로 역행해 보겠습니다. 그 거대 해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겠어. 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장님. 간교한계략입니다아아악 어, 이제 대화 그런 거 없고 그냥 맞짱이네. 별거 없는데? 나도 할줄 알아야! 떨구자! 그냥 죽었네? 이 스킬을 배우고 와야지 이벤트가 발생하네 오우 진짜... 대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에 보답하고 싶군요 여행길에 이 주문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 아니야, 이번엔? 1회차에서는 악행을 저질러서 이제 까마귀가 박쥐로 변했었는데 이번에 비둘기? 오 진짜 비둘기네? 비둘기 한 쌍을 소환합니다. 헉, 너무 궁금한데 한번 써보자. 여기에서 비둘기를 소환하는.. 와 대박 와... 야 악마보다 더 좋은데? 박쥐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성능은 더 좋은 스킬들을 보통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행을 하니까 더 좋은 스킬을 주네요 뭔가 박쥐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쌍이라매 왜한 놈만 공격해? 한 놈은 놀고 있는데? <웃음> 한 쌍이라고 했지만 두 마리 다공격한다고안 했다 <웃음>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바란 게 많았네 자, 마지막 비기! 신성무기! 신성한 빛! 오케이, 끝! 하 어... 아! 싸내기! 마지막 5대천왕의 구슬을 부수고 이제, 카츠키마을로 갑니다. 엘릭서를 전해주고, 꿈속으로 가서, 잡몹을 조지러 가야돼요.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잘수 있겠어요. 이그 말을 받아주세요. 됐어. 일단 성당으로 갑시다. 여기. 안녕하세요 아저씨. 플레임 공장님. 누가 여기에서 풍선껌을 굴어 제끼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녀석이 범인인 것 같은데 지금 풍선껌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어어! 한 통행로. 몰라 일단 늑대인간부터 빨리 조지자. 제가 포션을 두 개나 빨아들였어야 했던 초강력 모스터. 나를 고통해서 예방해 주어 고맙다. 하. 으... 으... 신부님, 누가 풍선껌 불었대요대마라고 하셨나요? 하, 저도 풍선껌 부르러 가봐야겠군요. 왔다. 우성 껌이여 사라져라 내가 초강력 세정제를 가지고 왔나니 아 플레이 공장님 저희 예배당으로 와주십시오 따로 이도날 문제가 있습니다 싫은데 그 전에 귀찮으니까 제가 잘 몰랐었던 하츠키 마을에 가서? 얘네 퀘스트 안주냐? 어! 야! 이제 퀘스트 줘요! 얘네 존경하는 공장이 교단이 성물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낮에 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정호의 역료로 가주십시오. 성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만으로 수가 너무 적어. 어쨌든 꽤 하나 생긴 게 어디야? 낮으로 만들고? 여기로 오면은? 신부님 여기서 뭐하십니까?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광신도들이 성물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공장님 전 여기 있어야... 위험하단 말입니다! 나가요! 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외우는 자... 왓따... 흥, 너무 쉽잖아. 어? 촌장 성물만 사라지면 아무도 우리 계획을 막지 못해. 어라? 왜 공작이 여기... 뭐 상관없지. 저놈을 처리해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냐고 미쳤냐고 그냥 간땡이가 부었지 지금 네? 촌장의 하수인이 신물을 사래요? 갑시다 같이 촌장을 찾아가시죠 아싸! 드디어 촌장 조진다! <웃음> 뭐야 어머 당장 거기 멈춰! 에? 손장이 선 넘네? 어머! 뭐야 이게? 놈들이 오고 있다. 살려줘. 나좀 지켜나오. 광신도들 여기 있었네. 헐! 안돼. 어쩌나 이들거. 사면 초가 신세로군, 경비, 이놈을 붙잡아라. 카츠키 존장 에드거, 죄인은 마을에 대한 음모를 꾸민 결과 신부를 죽게 만들고 우펠 공작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츠키의 티모시와 요한을 잔인하게 살해했지. 따라서 죄인에게 교수형을 선고한다 음. 아 여기에 교수대가 왜 있나 했더니 이런데에 쓰네 뭐 따로 남길 유언은? 헉! <웃음> 지렸어 제발 안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나는 다신 안그러게 저형이여 <웃음> 집행하라 정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악행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처형은 보기가 좋지 않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잠못했군요나 여기에서 선택지 나올까봐 진짜 개조마조마했거든요 나 저장 안했는데 이러면서 아, 역시 저장은 자주 해야돼 어머! 뭐야 헉, 헐 잠깐 맵을 옆으로 갔다 돌아오니까 아, 야그 처음 만났던 남자가 변해버린 보스. 아, 그 악마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악마의 자네에 가서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 갔었던 거기구만. 여기네. 어, 어. 파이몬과 다시 한번 싸워도 될까? 준비됐어, 이제 끝내자. 완전히 쓰러트려주겠어, 파이몬. 다시 일어나 나를 맞이하라. 스레익. 쓰레기 자식아, 빨리 일어나! 라고 주문을 외웠어요. 우와, 대박. 우와! 찐, 찐보스야, 이제? 오. 뭐 어쩌려고 어머 알깐다 얘네 근데 어떡하냐 너를 상대하기엔 내가 이미 너무 강해져버렸는데 일단 제트팩 써서 조질수도 있지만 얘 패턴 좀 봅시다 좀 궁금하네요 내려와, 내려올 때까지 아, 내려올 네 아, 이 씨, 깜짝이야. 이렇게 겹쳤을 때 데미지 안 입을려나? 내가 무적이어서 이게 데미지를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 모르겠네. 패턴, 이거 밖에 없나봐. 빨리 조지자. 편하게 해줍시다. 징그러워. 경험치 500밖에 안주네 이제 아내한테 갑시다 님 남편 조지곰 제 남편이 솔리대로 돌아갔군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약소하나마 돈을 받아주세요 다른 마을 가봅시다 어! 나왔다! 야 퀘스트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플레임 공장님 마음이 아프지만 이 이단자들에게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놈들의 은신처를 급습해야 합니다 공장님만 도와주시면은 질 수가 없지요 싸울 준비되셨습니까 제거할 은신처는 총 3곳입니다 첫번째 토안통행 카츠카산 카잔토 정상입니다 다어디있는지알잖아정찰병들의 아, 교단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은신처를 제거한 후 직접 공격해야 한다더군요 공격준비가 되면 도안에서 기다리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암호를 몰라 이제 이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다른 병사들도 퀘스트를 줄것 같아요 그죠? 다른 퀘스트 안줬던 병사들한테 가가지고 오! 오! 오! 탕크레드경의 용병들에게 원조를 요청했다더군요 괜찮다면 저희 마을에도 병력을 보내달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공장님 서둘러 주십시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르소프 동쪽에 있었습니다. 어! 오! 대박! 다르소프 교회... 헉! 이단자들이... 귀를 노려주마!!! 뭐야! 악마가 나왔어! 와, 개판이네. 오! 잘 막는다! 내 뒤에 있는 병사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오늘 거둔 승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다 뒤졌는데? 카츠키 사람들에게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상자가 발생해서 한 마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르소포에 보내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공장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선택지가 나온다고? 다된것 같은데요? 카츠키가 위쪽 마을이고 다르소포가 아래쪽 마을이잖아 몰라, 가츠키로 해. 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명령대로 병력을 모아 가츠키로 보내겠습니다. 다른 소포에 있는 병력이 충분히 버텨내기를. 힘을 내게. 빨리 가봅시다, 가츠키로 카츠키 주든지 지휘관에게 돌아가기. 성으로 가면 되겠네. 성으로? 어이 깃발이 생겼어요. 공장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오, 지원 받아서 병사들이 드디어 가츠키 수비에 필요한 병력이 마련됐군요. 그러면 뭐 이제 밤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야? 다른 소포로 가 봅시다. 아, 야, 내가 제대로 고른 게 맞는 거 같아. 가츠키가 병력이 모자라서 밤마다 피난 가야 돼요. 맨날 그랬었잖아. 그리로 병력 보내는 게 맞는 거 같아. 다른 소포는 이미 괜찮으니까. 지금 밤이니까 가 볼게요. 오! 없어 대박! 자 이제 토한통행로로 갑시다 토한통행로에 은신처 제거하기 와 근데 이게 진짜 스케일이 겁나 큰거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지금 보니까 이거 은신처 극악으로 그 가면은 비밀번호 알고 당당히 드나들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극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네가 물리로 그냥 부수려고 하는 거고 FBI 오픈업 되는 거지 야! 놈들이 문을 돌파했다! 침략자들을 처치하라! 하이야! 병사들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건드릴수 없어 그, 그 뒤에서 그처맞지 말고 좀 뒤로 빠지세요 찾아봤어요 다음은 신천은 카즈카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죠 오오오얘 있다 이분이 그 정설적인 기사 탕크레드시였군요 공격! 여긴 어떻게 생겼을까? 두근두근 뭐야! 플레임 너무 늦었다 의식은 이미 끝났어 어오 죽었는데? 너무 약하잖아. 다음은시는 카잔토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죠. 이건 뭐야? 아, 여기가 장로 거기네. 장로가 아니라 촌장, 촌장 지하실이랑 이어져 있는 게 여기구나. 여기죠? <놀람> 선두를 이끄십시오. 갑자기. 수확한 개돼지들이 찾아왔다! 블레이메목을 가져오면 큰 불을 내리리라! 뭐야, 한방인데? 이번에는? 오이씨 얘험험치 노가다 썼썼애애아야야 와 야, 경사 녹았어 어얘왜 이렇게 세요? 어, 얘는 엄청 세네 전부 해치운 것 같군요 으... 잠깐, 이 자식 살아있네요 아 어쩐지 아까 움찔거리더라니 이쪽을 봐라, 지도자가 어디있는지 말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컴벨턴 공동묘지에 계시긴 한데 너희 어차피 그분을못 막는다 그럼 뭐하러 알려줘 그건, 누구 봐야지. 아! 야, 1회차 때 잠겨져 있던 거기가, 거긴가 본데? 오,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 대박. 아, 그리고 여기는 좀 특별히 중요한 데 같으니까, 무적 해제하고 가겠습니다. 정식으로 가야지. 죽으면 불러오면 되지. 플레임에게 저주를 너희 가문 모두에게 저주를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이젠 상관없어 너무 늦었다 나는 몰라도 키저것까지 막을 수 없어 로버트 이정도면 됐어 지금까지 깨친 피해만으로도 충분하다 항복해라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안된대 어, 뭐야 아야 아니, 병사들, 무적 판정이야! 아, 힐! 아, 체력 좀 사놓을걸! 헤링으로 여차저차 다 죽였죠? 안녕? 노블 찾았다! 조조나라 경비병들이여! 로버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당장 항복해라. 이런 벌레 같은 놈들, 너희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아야, 아악! 전부 처리한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블레인 공장님. 덕분에 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뭘까? <웃음> 피해서 모렐로 노미코? 그 불경한 책을 드디어. 오렐로노미콘 맞네. 설마 로버트의 사악한 책? 로버트가 우르존에서 이 책으로 사단을 냈다고 했는데 공장님 놈이 안 짓을 되돌리려면 책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이겨진납이에에이지 에이... 에이... 이지 아이 미친 새. 뭐한거지? 공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솔직히 별거 없는것 같으니까 어 그냥 무적 키워갈게요 숨겨진 낙골 땅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몬스터들이 잠들어 있단 말인가 나 무시하고 갈래 그 진짜 무시가 가능하네 제트팩 안 쓰고 가 보기. 어? 보스 던이 있어. 에? 이때까지 봤던 끔찍한 몬스터들에 비하면 너무 준수하게 생겨서 놀랍다. 대 맞았다 지금. 아세대 맞았다. 아네대 맞았다. 죽었다. <웃음> 왜 시체를 계속 때릴 수 있게 만든 걸까? 제작진은. 갑시다. 최종무기인가? 아, 그러네. 최종갑옷과 최종무기. 악마들을 붙를 의로운 힘이 주입된 선물입니다. 휘두를때 약간 범위가 넓어지네요? 성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이 책을 얻었으니 자해 목사님한테 가야겠죠 이름이 자해 목사님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장 특징적이잖아요 저번에 하던 남편 이벤트 다 했어요? 어? 그러고보니까 우리 아직도 안한게 있네? 다르소코에서 사로잡힌 남자 해결하기 이거 어떻게 해? 아직 해결은 안됐는데 일단 계속 가봅시다 백근 갖고 계시지만 아직 악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군요 에? 다시 한번 말싹다 걸어볼게요 어? 여러분 여러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 저번에 해골 잡았었잖아요 1회차 때 2회차 때는 그 퀘스트를 안 했거든요? 그거 누구한테서 받는거지? 아니 푸른 해골 말고 그 납골 땅에서 만났던 그 거대한 해골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몰라? 뭐야! 무슨 일이지? 조건 다르소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공장님. 성벽으로 갑시다. 뭐야? 이제 이단들이 다 뛰쳐나왔네. 놈들이옵니다. 이번 전투는 힘들겠지만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공장님? 전진하십시오. 다르소포의 패기를 보여줍시다. 야! 야, 신성한 힘!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공격, 공격,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경기 도전에 나도저버리긴 <끝> 끝나냐 경계를 노추지마라 적들이 더 온다 제일 집갤라라 오우야 이거 장난 아닌데 에에 d e c 미쳤네 아니, 또 온다고? 와, 이거 실전이었으면 와, 제 악마 주제에 갑옷을 입었어요 뭐야, 엉덩이 줘야 돼? 뭐, 뭐야? 뭐야! 성모를 내려라, 어서! 하! 나이스 문예가 빠지게 도망쳐라! 이 겁쟁이들아, 조만간 또 보게 될 거야. 공장님 대승을 거두신 것 축하드립니다. 주둔지도로 돌아가 반격을 의논해 보죠. 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돈 많이 받았습니다. 뭐뭐 의논하자면 임마 말씀하신 큰 해골 어디 길가에가 다 만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애초에 그 퀘스트가 아씨, NPC들한테 말다 걸어봐야 되나 이거? 아, 이 친구다. 아, 아나 얘한테 말 걸면 잠들 줄 알고 얘한테 저그말안 걸었었는데 얘다, 얘다, 얘다. 여기. 와 주변 몹들다 죽었어. 뭐야 너왜 이렇게 약해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별럴수가난 얼마나 강하단 말인가 우리 이제 퀘스트는 진짜 다깬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거 이 퀘스트 악으로 가야 되나? 아 아니야? 너네 왜다 알아? 너네 나한테 훈수 두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서 막 검색해보고 막다 알아봤구나 아..어떻게 해야되지? 궁금하면 플레임 바보를 외치라고? 오케이이 퀘스트 포기하는걸로 아 플레임 바보 엉덩이 만세 알려줘 나 못하겠다 난 바보야..어떻게.. 사실 카잔토에서 이미 수단을 얻었다고? 엥? 제가 뭘 했는데요? 아이 성스러운 힘이 그거야? 그럼 얘한테 이걸로 조져? 야! 어! 어! 오 이게 어떻게 된거지? 아! 공장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상황 판단도 전에 보상 주려고 하네 대단하다 제도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아내에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네? 베스트가아 이게 공격용 스킬들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번개랑 이 성스러운 무기 아씨아나 무슨 영혼을 빼앗겨서 그걸 다시 되찾아야되는 와건줄 알았는데 그냥 성스러운 빛한번쭉세워주면 되는 거였네 생각보다 허무하네 그럼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아니! 우리 아직 몬스터랑 대화도 못했고 이책 어떻게 해독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돼? 회나 대화진행을 더 해보자고? 나 지금 말다 걸었어 이제 진짜 말 안건 인간이 없고 말 진짜 다 걸었는데 난 밤을 만들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설득하기! 대화 능력 필요 내가 처리하지 해봐 아이씨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겠구 네크로노미콘을 가지고 이걸 뭘 해야될거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악루트로 가야지 대화를 할수 있어? 아 진짜? 일단 그럼 보스 죽이고 운명을 한번 맞이해보죠 안녕 아저씨 일단 두드려 맞을 준비 어? 뭐야 어? 헐 에? 뒤로가 아 뒤로 못가 아나 무적 무적 풀어야되는데 이거? 아니 책에 대한 지식이 뭐 별로 없었다며 그래도 서..사용이 되기는 하네요 이게 진엔딩.. 오. 와 미친.. 야이 엄청나게 단단하고 강했던 악마가 그냥 두개골리 개박살나있는데요? 엄마 나 벌써 지금 한번 용암에 빠져서 죽었어 실전이었으면 아아나 아, 제트팩 최대한 안 쓸게요. 아 실전인 것처럼 아이씨, 저 계속 맞네 아왜 점프해! 아 이거 개빡센데? 게임 와 포탈을 타야되나봐 죽었어 나도 모르게 제트팩을 썼어 왼쪽 뭐야 에에에 무서워 일단 오른쪽부터 아냐 아니야, 아니야 왼쪽부터 보자 맵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왼쪽 가자 왼쪽. 방금 위쪽에 뭐야? 무슨 악마야? 아아아아악야 이걸 무적을 안 쓰고 어떻게 해? 아! 아또한나 맞았어 나 지금 아니 내가 최강국인데 이거 안 죽는 거야 와 최종 업그레이드인데 이정도로 매치 비세대다고아 <웃음> 계속 참았네 열쇠! 열쇠가 필요해요 진짜 무적 없었으면 한 35번정도 죽었어 뭐야 저거 저 튕겨지기가 안돼 어 튕겨지기 안돼 마법이야 그나마 때리면 경직돼서 상대하기가 좀 수월하긴 하네요 아, 야, 나 Z팩 썼어 씨. <웃음> 나도 모르게. 아, 나이 Z팩 중도 미치겠네. 아야. 아니, 애들 맷집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아, 무시하고 가자. 열쇠는 뭐야 얘들. 아, 아한대 맞았고. 와. 와. 그럼 나도 한대 맞았고 절대 쓰지 말아야지. 아, 아, 맞다. 아이씨. 미겠네 <웃음>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한대 때리기? 좀 멋없게 죽여버렸군요. 오른쪽, <웃음> 오른쪽. 아예 안 던지네 저 위쪽에 포탈이 있는데 아, 아래도 내려가봐야지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나는거야 안쓴 것처럼 컨트롤하는 게 여러분들도 보기 좋죠. 죽을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막 무지성으로 그냥 막 돌진하는 것보다 낫잖아. 막좀 죽어라. 튕견나 오케이! 붙었어! 멍청한 것 맷집이 왜 이렇게 좋냐 이 밑에 뭐 있는지만 좀 볼게요 아무것도 없네요 점프하면 포탈로 들어가지 와 여기 어디야 뭐야? 아 못가네 여기? 아야 아야가 아니라 막았네 방패로 띵 소리 났잖아 이 밑에 떨어진, 낭떨어진구나. 확인했고. 어. 아아이씨 시대로, 진짜. 좋아, 지금이야. 완벽해. 완벽한 타이밍. 완벽. 근데 무적 아니었으면은 가시에 찔렸을 것 같은데. 저기 엄청 많이 죽었을 것 같아. 잠깐 얘도 얘도 컨트롤 좀 해보자. 엄마 엄마 엄마. 아! 벌써 한대 맞았죠. 또았죠 어우 제가 데미지가 세서 열쇠 먹었다. 핫! 빠이! 아니, 이제 이 미친 곳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형! 진짜 이건 아니지! 이제 여기 가봅시다. 아 이게 부적을 끌고 왔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개꿀재밌네 와또 보스야 보스가 몇 마리야 씨 헥? 에 지금 몇 대를 만든 거냐? 이거 아, 앉아야 되는구나. 와, 나 이거 절대 못 개. 한마리 죽었어 오케이 한마리만 담으면 쉽지 아야 야 이거 진짜 무적 없으면은 뭐 무조건 죽어라네 아 진짜 패턴 악나하다왜 공격을 안하지 아니 보스가 또 있어? 아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보스들 다두 마리씩 상대하는거네 야 진짜 선 넘는다 아 어쩐지 좀 난이도가 얘는 좀 쉽더라 야! 아 딜은 언제 넣어요? 아이고!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는 그래도 할 만하네. 할 만해, 할 만해. 글쎄 두 개. 돌아가. 아, 죽여 줘. 야, 이 위에 길이 있어요. 에? 아야. 어디서 타천사? 나와 타천사! 이 안맞네? 야 지형집을 뚫는건 반칙이지 스바라시야 들어가! 도마리 이번에도 아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딜을 넣어야 될때 애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무정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겠는데? 열어! 주둥이 한 마리 끝. 아, 아이, 아이, 점프 안 눌려. 오케이. 돌아가야돼요 오케이 무시하자 무시 무시가 답이다 쯔쯔가 무시 잠깐만 여기 시작지점이잖아 돌아가자지네 오케이 다잘 즐겼구요 돌아갑시다 이제 어? 문이 열려있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정석플레이? 자 가봅시다 정석플레이 가봅시다 야나캐주얼 모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엔딩 본사람이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다 걱정해 나 방금 그래도 컨트롤 잘한거 못봤어? 어? 이 자식들이 나 왜이렇게 무시함 아! 이걸 한 대를 맞추고 죽네 아우! 힐! 버틴다 여기로 빠지는구나 나이스 좋았다 그죠? 왜 이렇게 아슬아슬해? 아, 죽겠네. 보스다, 보스다, 보스다. 야, 나 어떻게? 무서워. 살려줘. 어, 스킬 모들로 뭐 가지. 방어, 막. 이게 뭐였지? 아, 이고. FUCK! 이지 이지 왜 다들 쉬운 보스라고 얘기하는거야 내가 잘하는거지 나쁜놈들 아이 개새끼 개색... 아 애들 섰놈데 공격하는거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와낭떨어지였어 일단 마나 있는대로 다 쓰고 피 많이 차네 그래도 아왜 갑자기 뒤돌아서 쏴요 이 개색 아 저거 저렇게 피하면 맞는구나 무적이어서 몰랐었어 얜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살짝 빠지면 돼 열쇠 다 썼다. 아, 각도 애매한 거 봐. 진짜 개 패고 싶네. 자. 이거 봐, 맞잖아! 이거 봐! 손바닥 맞는다니까! 이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데, 점프하면 이제 공을 맞아요, 또. 공격하려고 하면 그냥 위로 점프하는 게맞아 앉아보라고? 나비나 주교,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죽여 죽여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교, 주 쟤 여유증있나봐 여유증염소! 그게 최종보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 이거 뭐 잘못 맞으면 한순간에 게임오버겠네 여유증! 하하하. 아, 아, 아. 어이 조심해. 넘어져. 야, 야 저기요. 힐. 자 방어막. 뭐야. 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하면. 아야, 씨. 잠복 상대할 때좀 지켜보고 있어라 이 자식아. 피가 세 칸이 난다고? 아나 지금 포션 마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대는 더 버티겠지? 그 이후에 마시자 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 일단 신성한 빛으로 아야 어야 이거 디, 딜을 버틸 수가 없다 죽어 죽어 죽어 그렇지! 아니 신성한 피스니까 생각보다 이제 안돼? 오케이 아 아니지? 우와! 탈출! 헉, 지옥이 무너진다. 음. 승리의 순간, 플레인 공작은 천상에서 내리쬐는 빛을 바라보았다. 공작의 승. 공작은 다르소프의 헨리 신부와 함께 네크로도비콘이라는 흉물을 파괴했다. 아, 뜨거! 이 저주받은 책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인 공작은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블레인 공작은 신실한 전사들을 소집해 더럽혀진 땅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블레인의 지세가 계속되는 우페르의 땅은 두번 다시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라. 와! 이 엔딩? 이게 극선인가? 어쨌든, 나 무적 모드 안 쓰고 깼다. 보람차다. 아, 근데 이게 성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엔딩이 크게 다를 거 아니야. 아, 너무 궁금하네. 또 해야 되나? <웃음> 슬슬 지치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극선 엔딩 한번 봤고요. 신규 서적 해제 용사의 길 의인. 라이브라레 오! 진행도가 85%로 늘었어요 지옥에서 볼수 있는 몬스터가 따로 있나 본데? 이게 지옥에서 볼수 있는 몬스터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저번에 50%도 못 채웠던게 었 여기서 다 채워졌네 벨페고르 바포메트 잠깐만 에? 얘가 최종 보스가 아닌가 본데요? 마지막 보스가 따로 있는데? 아자젤이 나와야 되지 않아? 아자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극소엔딩으로 했는데도 아자젤까지 도달을 못한다고? 그각을 타야되나? 자의인 다르소프의 한스 자칭 유명한 재단꾼이자 오페라에서 두번째로 멋진 수염을 가진 사내입니다. 아르코스는 한 낚시꾼이 배가 좌초된 후 그대로 눌러앉으며 생긴 마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 캐릭터 이름을 갈다칸이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너무 궁금한데? 새로 시작. 캐주얼 모드로 합시다. 클래식 모드 한번 즐겼으니까. 뭐야? 에? 캐릭터가 인트로랑 너무 다르... 어?! 아만 마나를 사용해서 원거리 공격을 하네요? 철제 포커스링, 마법사의 공격거리 위력이 약간 증가합니다. 약간의 박어령을 제공한 해진 마법사 로브의 한 벌입니다. 와, 대박. 패시브로 메디테이션이 있나봐요. 만화 차는 거? 하단 공격. 어? 한번 공격하면 다단히트 돼요. 대 좋은데? 이걸로! 극악을 가자! 어, 힘들어. 오늘 극선 모드는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